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날씨가 쭉 선선하다가 오늘 갑자기 해가 쨍쨍해지면서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지금쯤 여기저기 막 휴가 어디갈지 계획하면서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었을텐데 해외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도 지금 어디로 갈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여름도 싫어하고 특히 아기때 물공포증이 생겨서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좀 물에 가까워지면서 물공포증도 사라지고 요즘엔 또 그렇게 물놀이가 막 하고 싶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을 땐 진짜 매주매주 매주 바다에 가서 놀았는데 음, 갑자기 아련해지네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그림으로나마 그 욕구를 해소하고 싶어서 인터넷 속에서 서핑을 하면서 갖고 싶은 수영복을 몇개 찾아봤어요. 이번에 루이비통에서 나온 수영복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바다에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랑 화이트 컬러의 모노그램 패턴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예뻤어요. 물론 가격은 예쁘지 않지만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포글머리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가 입은 원피스 수영복은 대략 한 100만원대에 판매 중이고 오른쪽에 있는 투피스의 수영복은 탑이 70만원, 버텀이 6 0만원대예요 음, 그래서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과연 기능도 가격만큼 할지가 되게 궁금한데 예전에 선미가 입고 나와서 되게 핫했던 구찌 수영복 있잖아요. 그 구찌 수영복도 가격은 되게 비싼데 수영복으로서의 기능은 별로 안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루이비통 수영복도 과연 그럴지도 너무 궁금하고 같이 스타일링한 방도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예쁜 루이비통 수영복을 입고 호캉스라도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저는 오늘 재밌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스케치스라는 프로그램을 썼어요. 근데 프로크리에이트를 아무래도 더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저도 요거를 한번 쓰는 거에 익숙해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그림에 대한 방향도 아직 잡아 나가는 중이라 아직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정착할 거라는 기대로 오늘도 손 가는 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그림은 특히나 이 모노그램 패턴이 진짜 너무 그리기 어려웠는데 예전 같았으면 일일이 손으로 그렸을 테지만 여기 프로크리에이트 기능 중에 복사해서 붙여넣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기능을 좀 활용해서 여전히 수그럽긴 하지만 조금은 덜 수그럽게 패턴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휴양지에 마음껏 가지는 못하더라도 제 그림을 보면서 대리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제 그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